검색 시스템은 창고 안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꺼내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만들어진 창고 안 분류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는 매번 수천수만 개의 영화를 추가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 영화의 장르나 특성을 구분해 태그를 만들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포 영화를 좋아했던 사용자에게 새로운 공포 영화를 추천해주고 뜬금없이 멜로 영화가 추천되지 않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순 게시판은 넷플릭스와 상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뉴스글을 가져오기도 하고 개인 취향을 뽐내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누가 뭘 이야기해도 제한을 둘수 없기 때문에 게시판 분류를 사용하거나 말머리를 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마치 과일들을 분류하지 않고 과일 창고 한 곳에 모두 담아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일들을 분류하고 싶지만 매번 과일을 가져오는 사람이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시적인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